6주차에 메뉴 디자인이 무엇이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메뉴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뉴판 혹은 메뉴북 자, 메뉴상에 기록할 이상적인 아이템을 고객과 관리적인 양면을 고려해서 이제 메뉴북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메뉴 계획 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요. 이 메뉴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아이템을 고객과 관리적인 양면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메뉴 계획이라 했다면 그런 메뉴 계획에서 선정된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이걸 메뉴북 메뉴판에 옮기는 과정을 메뉴디자인이라고 하자 뭐 두개 분리하지 말고 뭐 어찌됐든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할 메뉴를 메뉴북에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 크기로 어떤 색상으로 어떤 글자체로 이렇게 메뉴북에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을 메뉴디자인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메뉴 디자인 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 이 얘기입니다. 자, 메뉴 디자인은 유연성과 내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메뉴, 메뉴북을 하나, 메뉴판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하세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전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어떤 유연성이 있게. 그 다음 또 메뉴북이 내구성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걸 고려해서, 고려해서,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아이템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알려야 되잖아. 단순히, 단순한 리스트는 리스트만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강력한 마케팅 관리 도구 역할을 담아가지고 메뉴북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메뉴 계획과 의도한 내용이 메뉴 디자인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북 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서 고객이 그 메뉴북만 딱 보고 정확히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뉴북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메뉴북 메뉴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소홀히 할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거의 메뉴북은 그냥 미적인 면에만 중시했다. 쉽게 얘기했어. 아주 뭐 보기 좋게 미술작품 비슷하게 미적인 감각만 중시했다. 그것은 사실 물론 보기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메뉴북이 할 역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현대는 기능이 더 중시됨으로써 성공적인 메뉴의 디자인은 메뉴를 계획하는 관리 관계자와 메뉴 디자인하는 관계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가 있을 때에만 이 메뉴북을 잘 디자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메뉴 계획자가 메뉴 디자이너에게 다 알아켜 주고 설명해 주고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하면은 뭐 당연히 양쪽의 전문가가 함께 메뉴북을 만들었다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디자이너에게 뭐줄 정도 아니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직접 우리가 메뉴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기본적인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선 메뉴북 만들었는데 고객이 시선을 끌수 있도록 그 다음 메뉴판에 사진이나 도형이나 문자 등을 일정하게 구성 배열해서 디자인해야 되겠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고객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메뉴북을 보고도 고객이 이게 무슨 메뉴인지, 어떤 메뉴인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설명, 한두 사람에게는 설명 가능하지, 그죠? 몇십명, 몇백명에게 그 설명하는 데야 시간을 다 소비한다.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 메뉴북을 딱 보면 은 아! 이 집에 정말로 무슨 메뉴를 팔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식당에서 주력 상품, 주력 메뉴가 뭔지 이런게 사실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자 그럼 이제 뭘 고려해야 되느냐 그 고려사항들이 우선 칼라 가독성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색깔을 나타내는데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햇볕에서 그 메뉴북을 봤을 때와 형광등에서 봤을 때뭐 네온사인 불빛에서 봤을 때 동일하지 않죠.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 발색원리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자 글자 바탕색 과이 글자색에 따라서 가독성이 눈에 확 들어오는, 들어오지 않는 거, 여기에 금방 표시가 나죠. 그렇죠. 만약에 바탕색이 없다 하면은 뭐 흰색 바탕에 글자색, 바탕색이 있다면은 어떤 바탕색에 어떤 색깔이 선명하게 눈에 잘 들어오냐. 가독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독성 가장 좋기는 노랑바탕의 검정 활자. 확 들어오죠? 아주 나쁜 건 여기 밑에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 글씨가 안 보이죠? 이렇게 만들면 바람직하지가 않겠지. 당연히. 당연히. 위에서부터,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어, 흰색 바탕에 빨간 활자도 괜찮네. 검정 활자도 괜찮고. 그 다음, 파란 바탕에 흰색 활자도, 흰색 바탕에 파란 활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글자체, 글자 크기, 뭐, 색, 색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이 메뉴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은 자, 살펴보는데 자, 논문을 한번 봅시다. 메뉴판 위에서 시선 이동과 메뉴 선택에 관한 실험 연구 레스토랑 메뉴 속성 고객 만족 메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메뉴 북의 바탕색과 활자 가독성이 메뉴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자, 뭐부터 하나 볼까?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열어서 보도록 하시고 메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자, 우선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자, 논문을 왜 읽어라 하냐 문경대학이 지금 있습니까? 문경대학 없?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문경대학이 있는 거 자, 논문을 서론부터 쫙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논문이든지 한 편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자, 서론에서 기존 이런 이런 이런 일반적인 사항하고 내가 왜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연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 책 내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론 부분 꼭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자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욕구는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이제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이나 품질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 개인적인 기호가 제품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상품이 주는 이미지가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좋은 반응 불러일으키기까지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디자인의 여러 측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현대사회의 소비자의 양상은 이러한 디자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날로 번창해서 양적성장에서 지금은 질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어 되어 조리, 기술, 레스토랑의 시설, 인테리어,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면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 메뉴 디자인 또한 소홀히 취급되어 온 부분 중한 부분이다. 메뉴는 식당의 영업 내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식당 분위기를 나타내고 고객의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 고객과 레스토랑의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며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객이 메뉴를 쉽게, 고객이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제작하고 계획하는가에 따라 고객이 기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매출액 매출액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 그 메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본 논문의 본 논문의 외식 업체의 고객과 영업장의 상호간에 있는 고 있어 고객은 메뉴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경영자나 구매 동기를 창출하는 것을 메뉴 디자인 개발 그것을 메뉴 디자인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자, 본 논문의 목적은 메뉴 디자인에 첫째 있어 설계 계획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기초를 두고 둘째 소비자의 색에 대한 인식을 메뉴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접근하였으며 셋째 메뉴 디자인 개발에 있어 표지, 활자체, 여백, 메뉴 크기 등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 그러니까 메뉴 디자인, 디자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내용 다루고, 그 다음 색깔이 메뉴 디자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 표지 활자체 여백, 메뉴 크기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방법 범위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 이론적 배경게 메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여러분 책에서 다 보셨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메뉴 종류는 메뉴 특성은 자, 이렇다 그다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은 이렇다 그러는 설명을 했고요. 디자인 역할은 자, 역할은 역할도 좀 설명을 했고 디자인 특성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에 대한 특성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좋은 디자인은 좋은 색상 배합을 통해서 더큰 효과를 나타내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인 또는 집, 집합적 선호, 선호는 칼, 집합적 선호하는 칼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칼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령이나 성별 분위기 혹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호색은 그 사람이 자주 입는 옷의 색깔을, 색깔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고, 응? 자, 본인이 연구를 지금 뭐 조사를 해서 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주죽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뭐, 메뉴 지속 기간에 따라서, 뭐, 고정 메뉴, 주기 메뉴, 뭐, 단기 메뉴, 뭐, 이런 게또 나오나? 메뉴 북에 대한 내용은, 뭐, 아무것도 없노? 가격에 따라서, 뭐, 서비스 장소에 따라서, 메뉴 북과는 아무 내용이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 하하, <웃음> 참. 자. 메뉴 구성에 대한 분석이고요. 메뉴 디자인 개발 방안 여기서부터 봅시다. 메뉴 개발 계획에서 고객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뉴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그러나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변화 하고 있다. 일한 변화하는 내, 내외적인 내 환경 변화를 관찰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 욕구를 파악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 목표율을 미리 정하고 계획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내용 뭐 이렇게 아이고 참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자, 메뉴 디자인, 메뉴, 메뉴북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에이? 자, 메뉴 디자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단일 페이지, 싱글 페이지, 메뉴, 그러니까 낮장 한 장으로 이렇게 뭐 되어 있는 이런 메뉴, 싱글 페이지, 메뉴, 그 다음에 투 폴더 메뉴. 아마 이거는 뭐 폴더 같은, 뭐 이렇게 접혀 있든지, 그죠? 자, 이런 형태. 편지 접이식, 레더 폴더 메뉴. 자, 이거 어디에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메뉴북, 여러분들 책에 310페이지부터 나오는, 자, 거기에 이제 311페이지에 이게 한 장이죠. 그죠? 한 장으로 되어 는 메뉴 샘플. 예,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여러 이제 4개 페이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 메뉴. 뭐,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에 이제 예, 투 폴더, 어? 투 폴더 메뉴가 보이네요. 이와 같이, 뭐, 여러 종류의 이런 메뉴들이 있다. 있다. 그 다음, 밑에, 뭐, 끼우기, 턱선, 뭐, 그게 그래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 메뉴 디자인의 표지, 여의 크기, 활자체, 개발 방안. 메뉴 표지 디자인 방안. 자, 메뉴 표지는 원하는 분위기를 창조하고자 하는데 중요하다. 식당의 어떤 의미를 주지시켜 줄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메뉴 표지는 전체 광고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메뉴 커버는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시작되는 단어들과 그래픽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능은 고객을 유인, 인지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 디자인에서 여백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여백의 기능은 메뉴를 쉽게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지럽지 않게 보이게 어지럽게 보이는 걸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 메뉴 테두리는 메뉴 테두리는 여백의 한 형태로 일관되게 하고 메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자 일단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백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좋고 여백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좋고 메뉴 테두리는 3인치 이상 되는 것이 좋다. 야,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연구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이걸 뭐 조사를 했는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게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제시하는 게 나가 봅시다 그다음 메뉴 크기는 고객이 메뉴를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뭐 메뉴 첫째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아야 한다 둘째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디자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넷째 활자체, 활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가 있다. 그 중에 셰리프, 뭐 산세리프, 스크립트, 초서체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자기 조사 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다. 어? 야, 참 웃긴다. 자, 지금 여러분 초서체 이런 거씁니까뭐 산세리프체라고는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은 안 써도 옛날에 많이 썼는 책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색상 설계. 자, 색상 설계에서 중요한 게 메뉴에, 메뉴에 있어서 여러 색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점의 연관성을 갖게 한다. 첫째, 음식이나 술을 사진으로 나타내어 보다. 식당의 스타일에 멋을 더하는 역할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말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 분명합니다. 자, 메뉴를 둘째 메뉴를 보다 아름답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예술적인 성격을 갖는 데이익을 해야 된다. 뭐 가능하다면 예술적인 예술적인 성격도 갖게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객에게 내가 뭘 전할 것이냐. 전해야 되겠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그 내용은 없고 예술적인 작품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그는 뭐 뭐. 어떤 미술작품이지 메뉴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잖아 그 다음 색상은 메뉴에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메뉴에 밝은 색을 많이 나타낸다면 팬케이크하우스 뭐 간단한 간이 음식점 등 빨리 제공하는 식당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낼 수가 있다 또 파스텔색이나 황갈색, 담갈색, 흰색, 회색 또는 푸른색 등의 금색과 검정색 따위의 비교적 어두운 색조를 사용한다면은 특이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색깔도 이렇게 대비가 착 이렇게 될수 있다면은 훨씬 눈에 띄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저녁식사 전문 음식점에서 전형적인 색조를 사용한다면 보다 대륙적인 형태의 멋진 식당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왔어. 결론을 봅시다. 자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뒤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의 길이 도달했으나 메뉴 디자인의 실정은 아직 그런마 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레스토랑에는 점포계획, 상품계획, 관리계획, 인원계획, 서비스 방법까지도 모든 업무가 메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죠 메뉴북 디자인 개발은 설명, 배열, 활자, 메뉴, 크기, 컬러, 모양 등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개념과 조화를 잘 이루고, 이루고 기능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메뉴북 디자인 개발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은 뭐, 뭐예요? 결론에 자기가 뭘 했는 거에 대한 거는 데이터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그냥 그냥 뭐 하나 야 이거 보고서다 이거 말이야 참. 자 그다음 메뉴판 위에서 시선 이동과 메뉴 선택에 관한 실험 연구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 문경대학이 있습니까 있어요? 부터 이제 서론 그러면서 여기도 쭉 나옵니다. 자 시선 이동에, 이동에 관한 이론. 자 여러분 도플러 도플러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부터 고객의 우리 눈이 시선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연구가 돼가지고 1970년대 말 도플로이에서 소개된 이 모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쭉 여러가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연구돼서 나옵니다. 자 분명 분명 시선이동은 문화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글을 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민족이 있잖아. 쿠 히브리 민족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 쓰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눈이 자연적 시선이 어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시선이 움직일 겁니다. 당연하잖아. 그리고 위에서부터 쓰면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습관화돼 있는 게자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과연 시선이 움직일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자, 현재 경영 현장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뭐 왼쪽 마케팅 이론은 백화점 등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때 고객의 시선이 왼쪽으로 먼저 간다 여러분들 그 마트 이런 데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돌아요 응? 왼쪽으로, 자, 입구가, 입구가 여기, 여기 있다. 그럼, 자, 여기서 들어와서, 여러분, 카트 밀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갑니까?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밀고 가면 주로 어디갈 시계 방향을안 돌아요? 왜 시계 방향으로 돌까? 반시계 방향으로 보면서람도 있을 거요 오른쪽, 왼쪽에 여러분 주로 보는 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오른쪽에 힘이 세져야, 안 그래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 저는 그래요. 아니데요뭐 어찌 됐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주 관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메뉴 디자인을 할 때에 자,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런 아, 아, 서론에서 서론에서 이론 배경 들어가기 전에, 자, 서론에서, 자,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봅시다. 물론,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는 데에는 선호하는 음식과 같은 기호 특성과 제작 시 특정 아이템 강조를 위해 사용한 디자인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지만 경영인으로서 통제가 쉽지 않은 고객의 기호 속성 외에 통제 가능한 메뉴의 위치 속성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바, 받아들여지는 일정한 유형의 자 시선 이동 모델을 개발한다면 좀 과학적으로 관리에. 경영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이를 위해 실제 고객이 메뉴를 대할 때 고객의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를 연구해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 이동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실제 메뉴 제공자들이 고객의 메뉴 공간상의 위치에 관한 에, 관념 세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지 규명해서 메뉴 선택 시 고객의 개인적인 기호 속성과 메뉴의 디자인 속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과 설문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 이 사람은 이 연구자는 자기가 분명히 어떤 실험, 설문 통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실험을, 어떤 데이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해서 쓸문지 만들고 했는데, 자, 이겁니다. 자, 실험용 메뉴판인데, 자, 여기 단면이고요. 양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상단, 중앙, 하단.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여기에 어디에 시선이 첫 번째 가느냐. 그리고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선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이동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할까? 이걸 이제 조사를 했다 는 얘기입니다. 자,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조사했는 걸, 결과를 제시를 하겠지. 그죠? 자, 결과 제시했는데, 뭐, 몇 명, 몇 명, 몇 퍼센트 하고, 이거 뭐, 많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자, 이겁니다. 표 1. 단면 메뉴 판위에 고객 시선 이동 자 단면입니다. 자, 제1위 상단에 시선이 297명 37%. 중앙이 59%. 하단이 4%. 그다음 2위 1위, 2위, 3위 나왔네? 자, 그러니까 1위가 중앙에 시선이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나? 1위, 2위, 3위가 뭐고? 여기서. 자, 제일 처음 시선이 가는 곳은 상단이 아니라 중앙 위치다. 첫 번째 가설을 메뉴상에서 고객의 시선은 우연한 패턴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하위 가설 첫 번째 단면 메뉴일 경우의 상단과 하단 위치 중에서 상단 위치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뭐 어찌됐든지, 이거는 뭐, 통계 처리했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는, 제일 처음 시선이 가는 곳은 상단이 아니고 중앙 위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조사했는 결과, 중앙에, 중앙 위치고 이어서 상단, 하단 순서로 나타났다. 자, 중앙에 59. 그다음 상단 37 하단 4.0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에첫 번째 자, 단면 메뉴에서 어디 가 야, 단면 메뉴에서 상단 중앙 하단 중에 어디에 가장 시선이 집중이 되느냐 봤을 때 중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실험했는 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이 중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중앙에 중앙에 시선이 가장 많이 집중된다. 그럼 이 중앙에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고자 하는 메뉴를 여기에 위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위치시키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거의 안 지켜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중앙에 가장 중요한 많이 팔려 그러는 걸 위치시키는 경우가 크게 많지 가 않아요. 제일 위쪽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조사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 시선 머무는 쪽과는 동떨어져서 메뉴북에, 메뉴북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양면일 때는 어딜까? 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이 내용을 지금 안 달았어요. 바로 칠안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전에 책은 굉장히 이 부분을 상세히 좀 다뤄줬는데 자 그러면은 그다음 두 페이지일 때는 어떨고 세 페이지일 때는 어떤지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두 번째 가설은 양면 메뉴일 경우 왼쪽 페이지 좌측 상단에 오른쪽 페이지의 4분의 3 지점을 연결하는 사선에 바로 위 지점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메뉴판의 오른쪽 상단과 같은 위치로 본연구에서 이점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중앙 위치로 판명되어 위 가설이 채택됐다 자 그러면은 표 2에서 제시하는 것 같이 제일 먼저 중앙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 순서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자 페이지 두 페이지 짜리입니다. 자, 두 페이지 쪽에 제일 먼저는 중앙에 그 다음 왼쪽 상단에 갔다가 오른쪽 상단으로 가고 왼쪽 하단으로 그다음 오른쪽 하단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래프 화살표로 그려 주면 좋겠는데 자, 이겁니다. 자, 메뉴판 위에서 고객 시선, 시선 이동이 이제 시선 이동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시선이 처음 딱, 처음 보여지는 여러분 책에는 없을 거예요. 책에 지금 그전에는 그 사진을 실었는데 이번 이 책에서는 이게 다 빠졌어. 자, 보시면은 한 페이지짜리 1번에 중앙에 시선이 일단 처음, 뭐, 이걸 꽂힌다라고 얘기를 할까? 시선이 첫째 딱 보면은 우리 시선이 중앙에 1번. 그 다음 이제 이동이 2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온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번 중앙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페이지 양면 자 이겁니다. 이게 정통 중앙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 여기 중앙 같이 보입니까? 아, 아까 저 중앙이라고 얘기를 했네. 자, 중앙에서, 중앙에서 화살표 2번으로 갑니다. 좌측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3번에 왔어요. 그 다음 대각선으로 좌측 하단으로 4번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 5번으로 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움직입니까? 나는 그리 아닌데요. 그 조사에 보면 100% 이렇다 얘기 아니고 자, 지금 얻어진 결과 자 이겁니다. 그 다음 자, 세개의 면을 가졌다. 3페이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두 페이지하고 또 다르죠. 두 페이지는 이래서 자, 2번으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대각선, 좌측 하단으로 우측 하단으로 갔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2번은 맞는데 3번은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측 상단으로, 우측 하단으로. 자, 이렇게 메뉴판 위에서 고객 시선이 이동되더라. 이동되더라. 이거는 이제 실험에서 구한 내용입니다. 구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했다. 뭐, 구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또 구해보면은 이거와 또 완전히 달라질지 어떨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메뉴판 위에서 메뉴 제공자의 메뉴 배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시선 이동 방향이 연구됐는데, 그러면 그 자료가 그 메뉴판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게 한번 봅시다. 자, 단면에서, 단면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상단에, 상단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상단 52.7%, 중앙에 41.9%. 그러니까 중요한 메뉴를 중앙이 아니고 상단에 배치시켰다. 이 말입니다. 안 맞죠? 그 다음 양면일 때 어디에? 중앙에 중앙이 어, 여긴 지금 어느 중앙을 잡았나 왼, 왼, 왼쪽 왼쪽 중앙이 사실은 역시 가장 시선이 집중된다 했는데 왼쪽 상단이 왼쪽 상단에 가장 팔고자 하는 메뉴를 실었다. 이 얘기거든요. 또안 맞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안 맞, 안 맞는다 얘기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안 맞아. 그 얘기는 중앙이 시선이 가장 처음으로 집중되는 지점인데, 실제로 메뉴북은 거기에 그 위치에 우리가 팔고자 하는 그 메뉴를 위치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뭐 연구 따로, 그다음 결과는 마음대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렇게 지금 정말로 좀 하고 있는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했는 내용이 본연구는 시각중심점과 시선이동방향 시각중심점과 시선이동방향에 관한 기존 모델 검증했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계획할 때 레스토랑의 성격과 주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메뉴 제공자의 생각과 고객 시선 이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메뉴 제공자가 메뉴를 계획할 때좀더좀더 좀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에 맞는 메뉴판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구되는 내용하고 메뉴 북 만들어, 메뉴판 만들었는 거는 따로따로 따로 놀고 있다. 안 맞다니?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 저 그러면은, 이제, 어디든지 식당 같은 데 갔어요. <웃음> 메뉴판, 그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 물어보시고. 사장님, 여기서 가장 많이 팔고 싶은 메뉴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올케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글자체는 간격은 전반적으로 읽기가 쉽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지고 해본다면은 더욱 좋겠죠 그죠? 자그 다음 활자 가독성 자, 이거를 네, 한번 볼게요 그런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왜이 연구를 하려고 러는지를 한번 볼게요. <웃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뉴북의 디자인적 요인을 도출하여 고객들의 레스토랑 메뉴 선택의 주요 변수와 실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메뉴북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각 레스토랑 유형별 만족도와 주요 고객에게 부합되는 디자인 구성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메뉴북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글자와 글자와 바탕색을 기준으로 각각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 근데 지금 조사해보면은 또 이게 색깔, 원하는 색깔,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글자체도 또 달라집니다. 자, 우선, 바탕색에 따른 가독성 정도는, 아까 우리 받는 그런 형태, 아주 높음, 보통 낮음. 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높음이 연한 크림색 바탕의 검정 연한 세피아 크림색 바탕의 검정 아주 밝은 담황색 바탕의 검정 꽤 진한 황색 바탕의 검정 뭐 거의 뭐 에, 옐로우 계통의 바탕색 위에 검정색 뭐 이게 우리가 받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했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전기 교수도 이, 이 부분을 많이 했, 했어요. 보면은. 메뉴 디자인 쪽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했고. 자, 바탕색 됐고. 쭉, 결론만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결론, 결론에 가서. 아, 결론 좀 기네. 오, 결론이 길다. 자, 본 연구는 렌달의 메뉴북 바탕색에 따라 돋보이는 정도의 연구 중 가장 돋보이는 정도가 높은 항목 5개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자, 분석했다. 그리고 나서 메뉴북 디자인과 메뉴 선택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분석 결과, 19개 항목 중 15개 요소들이 4개의 요인으로 묶어져서 4개의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네개 요인이 첫째, 메뉴북 디자인에 관한 요인 하나. 둘째, 메뉴북의 색상에 관한 요인 하나. 그 다음, 메뉴, 셋째, 메뉴북 글자체에 관한 요인 하나. 그 다음, 넷째, 메뉴북과 레스토랑 분위기에 관한 요인 하나. 자, 지금 보시면 이네개 요인이 있는데 그네개 요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선호 글자체가 조사됐어요. 자, 선호 글자체 보시면은, 연령별로 10대, 20, 30, 40, 뭐 50대 이상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몇 년도 논문이냐 하면, 2007년이니까, 뭐, 좀 오래 전이잖아, 그죠? 지금 보시면, 가장 전체에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31.5% 궁서체입니다. 여러분, 궁서체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많이 써요? 예. 그 다음 굴림체 18.5, 19.4 바탕체 뭐세 가지 정도가 지금 두 자리 쓰고 굴림체, 바탕체, 궁서체 나머지 겸명조, 뭐 도둠체, 순명조, 고딕체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또 조사해 보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저거, 한또 조사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저거는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디에? 네이버를 해가고 이어가지금지자 이와 같이 선호 글자체도 존재하고 존재하고. 그 다음, 뭐, 바탕 색깔의 색상, 그 다음에 글자색, 뭐, 조화, 가독성.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크게 다를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의 경우, 글자와 바탕색이 잘 어울린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이게 조금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 뭐, 이런 게몇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게 맞은, 맞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 남색 바탕의 흰색 글자 자이 경우도 그 다음 네번째 노란색 바탕의 검정 글자 이건 뭐 당연히 가독성이 좋을 수 밖에 뿐이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다섯번째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자의 경우도 바탕색이 좋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글자색이 좋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여기 나정기 교수도 메뉴 계획과 디자인의 평가에 관한 연구 이거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 지난번에 책에서는 나정희 교수, 저 내용이 상세하게 쫙 한첩 나왔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완전히 뭐그부분 거의 대부분 빠져버렸어. 근데 이걸 뭐 결코 뭐 무시해도 소홀히 해서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논문서를 쓰기 좋잖아, 편하잖아, 맞죠? 그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실용적이야. 응? 그래서 이쪽 부분이 나머지 보지 못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이거 어디에.